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은 이번 주부터 전 국민과 태국 체류 외국인까지 상당수의 인원들을 대상으로 보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하루 평균 2,000, 3 0 0명의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태국이지만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에 이르고 이를 발판으로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은 태국의 국가기관산업인 만큼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부활만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올해 중에는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의 출입국 현황 그리고 타국가의 태국에 대한 입국정책의 변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무경리 개방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 등을 전해드립니다. 특히 태국으로 다녀올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여행업, 항공업 등에 관계되신 분들은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이 삼성세트 아시죠? 태국 남부지방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6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락다운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국경에서 불법 이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남부지역의 국경 경비가 강화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5월 24일 이후 연일 1일 확인되는 감염자가 6,000명을 넘고 있으며 5월 28일에는 역대 최고인 8,290명, 30일에는 6,999명의 신규 감염자가 확인되고 있는 등 심각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락다운을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 남부 나라테와도에서는 97km에 이르는 국경을 봉쇄하기 위해 경비인력을 늘리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태국 남부 송클라도에서는 불법 입국이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발견된 7개소를 지정하고 중점적으로 경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 케다주 및 베를리스주와 접한 태국 송클라 도내의 사다오 지구의 85km 국경구간에서 발견된 이 일곱 개소의 구멍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일하는 태국인들은 물론 일자리를 구하려는 이주자들이 태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것이라고 송클라도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사다리나 나무 구조물을 걸쳐 울타리를 넘게 한 곳도 있었고 가시철사 철조망 한가운데를 둥그렇게 잘라 사람이 드나들도록 한 곳도 있었습니다. 또 울타리 아래로 땅을 파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태국정부서나 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는 이날 브리핑에서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간 많은 태국인이 말레이시아 전면 봉쇄령을 계기로 태국으로 밀입국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오스 주재 베트남 대사관은 5월 31일 베트남 입국에 관한 지침 발표에서 인도,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4개국에서 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품 수송 목적으로 하는 입국에 대해서는 베트남인과 접촉하지 않고 하역 작업이 끝나면 그대로 출국하는 경우 등을 조건으로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오스 주재의 베트남 대사관은 베트남 국내 코로나19 감염 확산 사태가 커지고 있어 라오스에 체류하는 베트남인에 대해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국을 서두르지 말고 라오스 정부 규정에 따라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숙소에 머물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상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긴급 귀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 베트남대사관 또는 베트남총영사관이 신청한 후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한편 5월 31일 AP와 BBC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호치민 시민은 사업활동을 위해 집을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허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하며 상점과 식당 등은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또한 종교활동도 중지하고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위도 15일동안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노이에 도착하는 국제선 항공편도 중단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작년에 이어 또 락다운이 시작되었군요. 코로나 잡자고 또다시 극단적인 방법으로 통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외출도 아예 금지시키고 가게와 식당 전부 문닫게 하고 이 때문에 작년에 베트남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식당이 문을 닫으니 식사도 못하고 그때 당시 베트남은 태국과 달리 음식 배달도 허용을 안 해줘서 많은 분들이 식사 해결에도 큰 불편함을 겪었었습니다. 역시 사회주의 국가라 그런지 법이 참 무섭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1차 유행 시작할 때는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을 귀국도 못하겠었죠 하다못해 불법 체류하다 적발된 인원들을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추방하겠으니 데려가라는 통보를 했는데 그것마저 뻔뻔하게 거부하기도 했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귀국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가급적 들어오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나서고 어쨌든 해외발 위입을 차단하고 안간힘을 쓰는 것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자국민의 귀국을 막는 것은 다소 비의도적인 처사로 보여지는군요. 방콕 수완나폼 국제공항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세계에서 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공항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스프링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뉴캐슬대학 공학부의 에런 교수와 리차드 더우선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14,000개의 공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350개 이상의 공항이 금세기 말까지 홍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한 새로운 국제체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이대로 기후변화의 제동에 걸리지 않는다면 600개의 공항이 홍수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톱20공항은 다음과 같이 화면의 자막으로 표기되는 것들입니다 20위권 안에 거의 대부분 중국의 공항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군요 그만큼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고 환경오염이 심각한 나라인 만큼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결과 당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편 방콕 제2공항인 돈무앙공항은 71위를 기록했습니다. 태국 남부에 있는 세계적인 휴양지 푸켓이 7월 1일부터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지난 6월 4일 개최된 경제상황관리센터의 회의에서 뿌라요 총리가 태국 정부 관광청이 제안한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 여행자에게 푸켓 입국허가는 샌드박스 모델을 승인했습니다. 샌드박스 모델은 코로나19 저위험 국가에서 도착 14일 전부터 1년 이내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여 푸켓을 여행할 수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백신 접종을 받은 부모와 함께 여행하는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입국에 허용되며 만 6세에서 만1 8세 소아 및 청소년은 푸켓 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태국에서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일정기간 강제 격리 조치가 취해지고 있었지만 푸켓에서는 7월부터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여행자는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그 백신은 태국 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거나 세계보건기구의 인증을 받은 백신이어야 합니다. 숙박은 SHA 인증 호텔을 예약해야 합니다. 샌드박스 모델로 푸켓을 찾은 후 다른 지역을 방문하려면 푸켓에서 14일간 체류해야 합니다. 푸켓에서는 7월부터 외국인 여행객의 무격리 개방 계획을 태국 총리가 승인한 가운데 그것에 맞추어 푸켓으로의 운항을 재개하는 항공사가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3일 게시한 방송에서 타이항공이 7월을 기해 유럽발 푸켓행 직항 노선을 운항하고 이미 티켓 판매까지 게시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7월 2일부터 두바이와 태국 남부 푸켓을 연결하는 직항 노선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두바이 푸켓노선의 사용 기종은 보잉 777-302R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티켓은 이미 발매를 시작했으며 이 회사의 태국노선은 지난해 9월부터 재개된 두바이 방콕노선에 이어 이것이 두 번째 노선이 됩니다. 현재 푸켓 개방에 맞추어 푸켓노선 운항을 결정한 항공사는 7개 항공사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이항공은 프랑크푸르트, 취리히, 런던, 파리, 서울, 싱가포르, 뉴델리에서 방콕과 푸켓을 운항합니다. 7월 1일부터 일주일에 1회 운항 예정입니다. 현재 타이항공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항공권 구입이 가능합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와 푸켓 노선을 운항하며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매주 4회 운항하고 7월 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운항 예정입니다 싱가포르 항공도 싱가포르와 푸켓 간의 노선을 운항합니다 지난 3월달과 4월달에는 일주일에 1회 운항을 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일주일에 2회 운항을 완료했고 6월 1일부터는 매일 운항 예정입니다 카타라 항공도 도하, 오슬로, 파리, 바르샤바, 비엔나, 헬싱키, 취리, 미넨, 프랑크푸르트 모스크바 등 유럽 등의 도시에서 출발하여 푸켓에 도착합니다. 7월 1일부터 매일 1회 운항 예정입니다. LR 이스라엘 항공은 텔라비브에서 푸켓까지 7월 1일부터 매일 1회 운항 예정입니다. 영국항공은 현재 카타르항공과 코드쉐어 시스템을 통해 운영이 되고 향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월 1일부터 매일 3회 운항 예정입니다. 에어프랑스도 영국항공과 동일합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7월 9일 백신 접종을 받은 미국인 관광객이 쿠켓에 입국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 정부 관광청은 7월부터 3개월 동안 유럽에서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밖에도 끄라비도의 피피섬, 카이섬과 수라타니도의 코사무이, 코따우 등에서도 7월에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입국 후 며칠 동안 호텔에서 대기했다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태국 민간항공국은 푸켓 국내선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탑승 7일 전에 발행된 코로나19 음성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는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맞춰야 합니다. 이것은 6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푸켓 도지사가 푸켓 전염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조치에 따라 푸켓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조치를 명령했기 때문으로 만약 음성증명이 없거나 백신 접종이 불안전한 경우 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지 90일 이내의 경우 항공사는 승객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세까지의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만족했을 경우 항공편의 경우 도착 후 14일간의 격리는 필요 없으며 육로와 해로로 푸켓에 도착한 경우에는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푸켓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승객은 머차나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푸켓에 체류하는 동안 계속적으로 위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웹사이트 www.gofuket.com을 통해 여행의 세부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푸켓에서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 개방을 앞두고 외부로부터의 감염 여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로 보여집니다. 지난 6월 4일 푸켓에서 관광용 승합차 운전기사 등약 30명이 탄나찻 은행 앞에 모여 차량 압류를 피하기 위해 지불하지 못한 대출금 지불 연장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태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사라지면서 관광업계는 1년 넘게 영업이 불가능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일이 없어지면서 승합차 대출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적어도 6개월 동안 무이자로 채무를 동결하도록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푸켓에서는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을 격려 없이 받아들일 계획인데요. 그런데 관광객의 발의되는 차량이 사라지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플랜에 따라 모처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격리 없이 푸켓 지역에서 여행을 할수 있게 되더라도 차량 등의 인프라 등이 없으면 여행객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된 날짜에 푸켓 공항에 입국해서 호텔로 이동하는 여행객들을 수송할 차량마저 이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번 플랜을 진행하는 것조차 차질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오랫동안 공들여온 푸켓 샌드박스 모델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서라도 해당 은행은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내려 어려움을 겪는 승합차 기사들의 고충이 해결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부의 휴양지 푸켓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를 격리 없이 받아들이는 플랜을 시행하겠다는 지역이 또 나왔습니다. 태국 북부 치앙마이는 8월 1일부터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차밍 치앙마이 샌드박스를 공개하고 집단 여행을 달성하기 위한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는 푸켓 이외에 방콕, 치앙마이, 뿌라쭈압키리칸, 페차부리, 촌부리, 수라타니, 끄라비, 팡아, 부리랑을 포함한 10개도에서 격리 검역 없이 외국인 여행자를 받아들이는 계획을 관광체육부 피팟 장관이 밝힌 이후 치앙마이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태국 상공회의서 북부경제개발위원회 나롱 부위원장은 치앙마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치앙마이 관광산업을 구제하는 방안으로 8월 1일부터 차밍 치앙마이 샌드박스 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하게는 우선 치앙마이 도내 4개 군인 무엉치앙마이 메림, 메땡, 도이 따오 등을 백신 접종을 받은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개방하고 10월 15일부터는 치앙마이 전역을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태국정부관광청은 코로나19 상황 관리 센터에 치앙마이 재개방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것을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은 백신접종이어서 그 시간에 맞게 개방될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린아시아TV에서 준비한 태국여행과 입출국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국의 최근 대규모 유행 상황은 아직도 꺾일 줄을 모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마도 정부가 당초 목표치를 설정한 것에 한참 못 미칩니다. 물량을 확보하여 7월까지는 특히 푸켓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률을 단기간에 높이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7월기에 어떻게든 관광 개방을 하기 위해 푸켓 샌드박스 모델을 총리가 나서 승인했는데요. 이제 푸켓 샌드박스 모델로 첫 관광객 그룹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주 남짓입니다. 과연 목표한 백신 접종률을 달성하고 무가명으로 푸켓 개방을 위해 완벽한 준비가 될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백신 여권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해외여행 개방을 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방역 안전 국가들 대상으로 트래블 버블 체결 등을 통해 격리 없이 왕래와 여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었는데요. 태국도 그 대상 국가 중 하나입니다. 7월에 시행될 무경리 입국 플랜이 성공적으로 실시되어 한국과 태국 간의 트래블 버블 체결 등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리아시아 TV를 더욱 힘이 나게 합니다. 아름다운 댓글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